지오 농부님들 우리 농사일 한번 해보세 가보자 여보지요 농부님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여기 오면 동호사마 박걸리나 한잔 드소 둥둥둥 둘둥덕 깨깨끗깨끗깨끗 땡땡 땡땡 동무를더 엮어서 할 갬상 탐 정음 또는 낭만이다 광쇼래 광쇼래 광래래가 존자 기게가존라 숄래가 돈다 순래가 돈다 광쇼래 광쇼래 순래가 존자 기가존래가 돈다 순래가 돈다